드레인하기 적절한 온도가 되었을 때 작업을 시작합니다. 언더 커버를 탈거 후 기존 미션 오일을 배출합니다. 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네요. 색깔도 그렇고 배출되는 오일의 냄새가 많이 안 좋습니다. 차주분과 상의 후한 차례 추가 드레인을 진행합니다. 탈거된 드레인 플러그의 모습입니다. 마그넷에포집된 메탈성 슬러지가 다량 관찰되지만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어보입니다. 드레인 플러그를 클리닝 후 같이 결합니다 준비한 오일은 Castrol Transmax ATF 덱스 x r o 입니다 그랜저 엘지의 미션오일 규격인 SP4를 충족하는 100% 합성유로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유로 주입합니다. 시동을 걸어 변속을 시작합니다. 유온도 함께 올려주고요. 이차 드레인을 시작합니다. 붉은색이 제법 돌기 시작합니다. 시가 충분히 들여 배출해 주고요 신품 드레인 플러그 와셔로 교체합니다 재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드레인이 끝났으면 플러그를 손으로 끝까지 돌려준 후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합니다 작업 부위를 클리닝하고요 신유를 주입합니다. 레벨링 작업을 감안해 오버필 해주고요. 신유가 잘 돌도록 변속을 진행합니다. 레벨링 온도에 도달했으면 레벨링 플러그를 개방해 과주입된 미순유를 배출합니다. 레벨링 플러그의 링을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미션오일이 주르륵 흐르다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때 플러그를 체결합니다. 레벨링 작업은 55도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클리닝 해주고요. 그랜저에지에서 배출된 미션오일의 모습입니다. 좌측부터 1차, 2차, 그리고 레벨링이 나온 오일입니다. 레벨렌치 나온 오일이 현재 그랜저에 남아있는 오일이고요. 시운전을 다녀온 후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깨끗하네요. DTC 체크를 끝으로 작업은 종료입니다.